지난주 주일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며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고 유아 세례식에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믿음의 일꾼으로 바르게 키울 것을 다짐하는 기쁨과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주일 좋은 담임 목사 위임 20주년 축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20년 동안 한결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울산 성시화와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기 위해 전심을 다하신 목사님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본당 은혜홀에서 교사총회가 진행되었습니다. 한해 동안 수고하고 또한 해를 수고할 담당 교역자와 장로, 부장, 교사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고 김해행복나눔교회 김연철 목사를 초청하여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인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교사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지난 금요심야 부흥회는 성탄축하 찬양예배로 드려졌습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 찬양대까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복하고 기쁨의 율동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진행된 만큼 어느 때보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따뜻하고 감동이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